짠아 안녕하세요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라메입니다 선배님들 짠캠핑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? 짠캠핑하면 바로 갬성캠핑 아니겠습니까? 아! 아! 아! 아! 아, 아닙니다 아, 아 제, 죄송합니다 짠캠핑하면 바로 날씨요정인데요 저희 부부가 그간 다녀온 여러 캠핑 중 부부싸움 할 뻔한 캠핑 탑3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수많은 캠핑 중 비, 바람 다양한 날씨에서 캠핑을 했는데요. 오늘은 짠부부가 뽑은, 부부싸움할 뻔한 캠핑, 탑3그첫 번째 시간입니다. 그첫 번째 캠핑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바 바로 로 바로 와, 바람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바바 바로 바로 하을좀펴야될것 같아요. 네, 빨리 야겠습니다 갑시다. 아, 이날은영월에 있는 별마로 캠핑장 때였고 우리가 캠핑 시작한 지한 3개월, 3개월 정도 됐을 때 캠핑한 그런 날이었지. 맨날 비만 오다가 오늘 진짜 바람이 너무 무서웠어. 바람 많이 분 캠핑은 처음 하는 날이었잖아. 1 0 0톤짜리 라미 님이 계속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 가지고 막 텐트가 계속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. 이 장면이 바로 그 KBS TV를 탔던 그 방송, 아, 그 장면이죠. 진짜 그 텐트 치는 게, 어우, 익숙하지도 않을 때였는데 정말 막 너무 힘들었죠. 저기서 잃어버리는 가방이 한두 개가 됐어요 바람에 다 날라가가지고 지금. 일단, 텐트는 다 쳤어요. 텐트는 다쳤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막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지금 다치긴 다쳤습니다 아, 너무 빡세게서 바람이 또 이렇게 무섭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날씨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그래도 캠핑이 빨리 는것 같아 그렇지 실전에 어. 완전 실전 캠핑 겪으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댓글을 자꾸 막 달아주시니까 선배님들이 아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어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같은 경우 아예 저 난로를 껐어야 돼어 아예 춥더라도 지금 바람이 너무 불고 위험한 상황이라서 아예 했었고 이날 뭐폴 때는 다비었고 바람이 너무 부어 가지고 바로 이제 이캠프 아, 끝나고 나서 에이스다막혔잖아 에이씨 맡은거한테 계 못나가고 1개 3주 동안 또못나갔거한달 동안 근데 이 안에서 진짜 무서웠어 나도 진짜 사실 멘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지금 같으면은 이날 철수했을 것 같아 근데 저때는 뭐 아, 캠핑 원래 이런 건가? 싶어가지고 그냥 진행을 했던 거지 옆에 사람들 안 나갔잖아 어 옆에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옆에 텐트는 이 바람에 강한 텐트였고 우리는 이제 터널형 텐트라서 좀 그랬지 지금 같으면 이렇게 스트레치 코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이라인을 땅에다가 막 엄청 풀팩을 했을 텐데 이제 그때는 잘 몰랐어가지고 지금 그 완전 힘들었지 근데 사실 진짜 시를 안 내도 지 멘탈이 내 나도 진짜 많이 나갔었거든. 세차에, 어, 저... 세차에 저렇게 하기도 하고 뭘할줄 알아야 뭐 하는데 뭐 표정 봐, 표정 정말 어리버리 까는 저 표정, 어리버리한 저 표정. 아 근데 뭐 내가 막어막 어,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이러면 또 우리 가족들이 더 그거 거, 걱정하고 또 무서워할까 봐. 아무렇지 않은 척 어. <웃음> 진짜 표현하는다고 진짜 힘들었지. 아유 못 느꼈습니다. 어. 아 진짜 표현 안 하려고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막텐션 올리고 그러려고. 사실 이때 진짜, 진짜 좀 마음 추스리려고 내가 막 화장실도 다녀올 겸 하면서 물 떠올 겸 하면서. 다녀오면서 좀 많이 또 마음을 추스리고 왔지. 근데 지, 저 경치는 진짜 좋았어. 별마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. 응. 근데 이때 진짜 우리 가족들 고생 많이 해가지고 캠핑 그만둘까 고민도 했어, 응. 차라리.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. <웃음> 이거 생각나. 여러 가지 <웃음> 자꾸 걸려가지고. 아 정말 바라보기도 짜냈어. 오늘의 점심은 녹두전. 전병. 여기 영월히 전병이 응, 유명한데요어 서부 시장 들러서 전병이랑 김치전, 배추전 이렇게 사 가지고 왔어. 니다 전병. 전병하네. 이거 <웃음> 좀 있다 아, 나올 거예요. 어? 이렇게 보기만 해도 춥네 아, 뚝두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먹는 것처럼 이제 맛있게 먹네요. 막걸리. 막걸리 먹어야 막걸리 한잔. 오늘의 막걸리는. 장수보다 <웃음> 뚱뚱하고 엄마처럼 뚱뚱하고. 왜 저렇게 <웃음> 저때는 착선이 아주 날카로 갔어 장수 그러네 그러네 저쪽 사야 먹고몇 시간? 몇 시간이나 그런지? 4시간이나 했지 피칭을 이날 4시간 했어 4시간 많이 했지 아빠랑 오빠랑 아샴야 피칭을 4시간을 하면서 정말 진짜 지칠대로 지쳤지 진짜 풍경은 너무 좋았어 저 앞에 저 강이랑 라미님 저기 가보지도 못했잖아 음. 그냥 뻗어가지고 바로 잡버렸잖아오대나 애들이랑 던지면서 재밌게 놀았죠 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를 좀 기억해줘야 될 텐데 미켓은 벚꽃 아닐까? 기억 안날것 같아 또 맥주를 좀었거든요 <웃음> 어막이 바디감이 엄청 세가지고 묵직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쓰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 원래 다크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다크에 그런 것도 아니야 진짜 진하다 어 진짜 진해요 진짜 진짜 몸쪽꽉찬 직구같은 예, <웃음> 네, 그거 <그런. 웃음> 선물해주시는 거. 거 먹었구나 음. 추워서 못 먹겠어? 내일 비... 눈 소식. 아, 눈 소식. 네. 아, 눈 소식. 이게 막 곱창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초반에. 요즘은 곱창을 서안 먹는 것같 곱창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. 지금 영하 4도. 굉장히 춥습니다. 날로 틀었는데 터프팬이 없어서 그런지 공기가 순환이 안 돼서 되게 차갑습니다. 추워요. 저희는 좀 자보겠습니다. 다음 날 아침인데, 이 눈빨이, 내려오, 내리기 시작했지. 어, 저 때는 눈이 하나도 없었어. 안 쌓였어. 응. 밥 먹으면서, 응. 갑자기, 아침에 뭐야? 부탁, 저거 했어 철수를 했어야 되는데, 뭐 어떻게 되냐. 토끼도 있고, 흐리스도 있고, 잠바도 음. 있고. 아, 그래? 어, 춥다. 몇시가 이제 진짜.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, 이, 여기서, 갑자기, 퐁퐁 내려가지고. 쌓였네요. 사퍼 시작하기로 했는데 펠리도 첫 눈을 여기서 맞아보네 정말 뒤돌아 서면 쌓이고 뒤돌아 서면 쌓이고 진짜 멋있긴 한데 이거 아 순식간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아 순식간에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음, 손을 쓸수 없을 정도로 아이렇게몇년 만에 해버렸죠. 처음 오는 이렇게 오는 눈을 어, 맞아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눈 오는데도 <웃음> 아니라고 눈이 이렇게 한방눈은 몇년 만에 왔는데 <웃음> 이제 12월 초에 저희가 갔던데 어, 야, 12월 그러니까 약간 초에 약간 저렇게 한방눈을 또저 캠핑장에 네, 내려주고 왔죠 이렇게 말겠구나 하고 좀 천천히 치워야지 했는데, <웃음> 했는데 이게 <이거> 너무 많이 해버렸네 <웃음> <모르겠네. 웃음> 이거 어떻게 치우냐 아, 첫눈이네 우리가 맞은 캠핑하면서 어, 맞은 첫눈을 또 이렇게 4개월 만에 어, 너무 멋있네요 여기 아 여기 여기 너 강이랑 해가지고 <웃음> 날씨가 추우니 눈이 왔죠 아. 완전 얼었네 지금 차를 옆문에다가 도킹을 해서 아, 여기에서 바로 그냥 해. 실어버리려고 눈안막주고 눈 실어버리려고 이쪽 문 도킹해서 이렇게 차를 옆문으로 넣어버렸지 눈은 또처음이라제참 정리도 늦고 세팅도 늦고 바로. 응 그러니 4시간이 걸렸지 오다 얼었어 다 얼어가지고 조금 마르지도 않고 그래도 3개월밖에 안된 그 텐트인데 저때 텐트가 많이 손상이 됐을 것 같아 이것도 나중에 다 추억이에요. 네,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우리도. 아, 어, 거의 그우그 뭐냐,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지? 그거 같은데, 러브 스토리, 러브 스토리 같은데. 나자 봐봐. <웃음> 잡히면 띠진데. <웃음> 선생님이 고생 많다고 이렇게 커피를 보내주시고. 이제 지금 텐트 안에는 다 치웠고 텐트만 이제 접으면 됩니다 근데 앞이 막막하네요 사장님이 덕분에 이렇게 요거 비닐 비닐을 주셔가지고 그냥 여기다 대충 넣고 집에 가서 아,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항상 이럴까요? <웃음> 첫눈이야 첫눈이야 뽀뽀나 뽀뽀 한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짱 캠핑이 감성 캠핑이 되는 그날까지 짱 캠핑은 계속됩니다 짬빠